오이소박이 김치는 오이를 소금으로 깨끗이 닦아서 소금으로 닦은 다음에 다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그것을 다시 5,6cm 정도로 잘라서 그 칼집을 내둡니다. 그리고 소금에 절입니다. 우리의 거의 모든 김치가 그렇듯이 생강, 마늘, 어, 양파를 넣습니다. 넣어서 그 액젓과 함께 갈아 넣습니다. 놓아둡니다. 양념 중에 부추는 1cm 간격으로 자릅니다. 오이소박의 속을 양념하고 부추 어, 항상 하듯이 생강, 마늘, 양파를 가른 거를 집어넣고 옥젓과 함께요. 갈았던 음,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습니다. 오이소박이 양념을 잘 버무리고요. 음, 살짝 절여진 오이소박이 재료를 재료 속에 넣습니다. 칼집으로 잘렸기 때문네 죽을 놨습니다. 양념소가 남았을 경우에는 냉동실에다 저장했다가 다음번에 오이 사서 살짝 하면 아주 쉽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이소박입니다.